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여름에 적은 돈으로 부티나게 입을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날씨가 더우면요. 대충 옷을 입을 때가 많고요. 옷을 잘 입을 때는 우리가 어디를 가던 간에 무시당하지 않고 대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 입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그럼 오늘은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모노톤인 블랙과 화이트와 내추럴 컬러입니다 저희가 이름이 있는 브랜드 옷을 보면 요 내추럴 컬러와 아니면 모노톤 블랙과 화이트로 기본적으로 믹스매치해서 디자인이 전개된 모습을 저희가 매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랙과 화이트의 코디는요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요. 멋진 코디 방법입니다. 또한 내추럴 칼라 그룹도 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입으시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부티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상하 화이트 코디입니다. 이 상하를 동일한 컬러로 입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신장이 커 보입니다. 이옷 코디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요 여름에 화이트로만 입으셔도 돋보인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림처럼 네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첫번째 사진은 요 라운드넥 니트라 얼굴이 갸름한 분이나 계란형인 분들한테 잘 어울립니다. 또한 하이웨스트 와이드 팬츠를 입었기에 하체가 길어 보입니다. 두번째는 셔츠의 단추를 풀고요. 이중 목걸이로 인해서 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팬츠 기장은 이 사진처럼 신발을 덮는 기장을 선택하여 입었기에 하체가 길어 보입니다. 이세 번째 사진은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르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하이웨스트 머메이드 라인 스커트 인데요 즉 이너라는 뜻의 스커트입니다 이러한 스커트는 여자의 몸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스커트로 여기에 얇게 튀지 않는 아이보리 벨트로 코디를 하였고요 보트넥 라인의 블라우스를 선택하여 한층 더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코디를 했습니다 이 신발도 블랙 컬러의 가느다란 스트랩에 매듭지은 힐 샌들과 여성스럽고 아주 멋지게 코디를 했습니다. 네번째는 빅토리아 베컴은 요 실크 소재의 플레어 스커트와 단추를 푸른 실크 셔츠로 심플하게 코디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실크 원단은 상하체가 발달된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원단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랙과 화이트와의 믹스매치 코디입니다. 이 다섯 개 사진은요 색상이 단조로운데도 멋스럽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옷 자신이 없는 분들은요 여름에 그냥 심플하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화이트와 블랙 티셔츠를 선택하실 경우에는요 원단의 두께와 품질이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추럴 그룹입니다. 이첫 번째 두 번째는요 리넨으로 만든 내추럴한 옷들입니다. 먼저 첫번째는 맥시추니 원피스인데요 이 편안한 실루엣을 위하여 재단시 사선으로 재단하여 품이 넉넉하고 더 편안하게 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전체적으로 우드가방과 샌들도 내추럴로 코디하였기에 전체적으로 더 편안한 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요 리넨으로 만든 내추럴 투피스이고요 네번째도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프 린넨 홈방으로 만든 투피스 정장으로 동일 컬러의 벨트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 이번 2021년 트렌드와 부합되는데요 이 자켓을 소매 기장을 롤러 해서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스트라이프 원단은 요 유행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입을 수 있는 원단은 아니라는 점이점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번째 옷은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인 린넨 베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물론 여름에 린넨 베스트와의 코디가 더울 수는 있지만요 여름에 멋을 추구하는 분들은 가끔 적용해서 코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요 크로스 브이넥 컬러로 목이 길어 보입니다 이 중년분들은요 이 사진처럼 목걸이나 스카프를 목에 두른다면 목주름을 멋지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옆선에 사선으로 된이 하이웨스트 스커트와 누드 컬러의 하이를은요 하체가 길어 보이게 하지만요 이러한 스커트는요 배가 나온 여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스커트입니다. 또한 애니멀 클러치백으로요 이 포인트를 준 모습이 지적이고 우아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소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멋진 디자인이라도 원단이 좋지 못하면 부티나게 보이지 않으며 실증나게 됩니다. 저도 디자인과 색상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원단이 좋지 않아서 최근에 한 가지 옷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좋은 소재의 원단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렴한 옷들도 좋은 원단으로 만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단으로는요. 린넨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온 혼방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온과 린넨이 들어가 있는 믹스매치된 그러한 혼방옷도 소재가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그 폴리도 마찬가지로 괜찮게 느껴지는 그러한 폴리 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단도 좀 중요시 여기셔서 옷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봉제입니다. 아무리 옷 컬러가 또한 좋고요 디자인이 좋아도 봉제 상태가 엉망이면 옷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옷을 인해서 제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또한 유의하셔서요 이왕이면 봉제한 것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서 아마 디자인이 좋고 색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큰 로고나 프린트는 자제하고 단색으로 입는 겁니다. 전 티셔츠 위에 프린트가 있는 옷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이들 중에는 어울리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저는 되도록이면 절제된 미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색 또한 여러분들이 잘 코디해서 입으시면 좋으니까요. 권장을 해드립니다. 큰 로고나 프린트는 자제하고요. 단색으로 입기입니다. 이 다섯 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첫 번째는요, 구찌가 들어간 블랙 바탕의 티셔츠와 코디를 했는데요. 이 스트라이프 블레이저와 코디해서 더 복잡하게 보이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프 블레이저와 코디하기 원하신다면요, 단색 옷과 코디하셔야 더 돋보인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앞에 크게 실크 스크린이 들어간 티셔츠입니다. 이 캐주얼하기는 하나 부티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티셔츠가 여름에 마지막 세일 기간에 재고로 많이 남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티셔츠는요 그나마 절제된 티셔츠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퀄리티 좋은 가방입니다 명품 가방이 아니더라도요 가죽 가방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가정이 부유한 친구들은요 거의 명품 가방이 없답니다 사실 저에게는 명품 가방이 한 개가 있는데요 언니가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을 저보고 계속 구매하라고 해서 제가 구입한 것입니다 저는 명품 가방을 꼭 들고 다녀야 부티나게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가죽 가방을 구매하셔서 들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잔머리 정리입니다. 이 깔끔하게 헤어스타일을 정리해야 되는 건데요. 왜 사람들은, 왜 중년들은 요 거의 똑같이 헤어를 아주 짧게 자르고요. 파마를 해야 하나요? 예전에 저희 그 외국 친구가 왜 한국 중년 여자들은요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냐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중년 여러분들도 머리를 좀 기르시고요 물론 숱이 없어 보여서 여러분들이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은 숱이 많아 보이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원하시는 헤어스타일도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는 선글라스인데요 이 얼굴형에 맞는 선글라스를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에게만 어울리는 선글라스가 반드시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글라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한 분위기가 많이 틀리니까요 다양하게 코디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선글라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인데요. 이렇게 또한 선글라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 선글라스 이용을 해서 저희가 헤어밴드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러한 코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